안녕하세요 재즐보프입니다 오늘은 프로토스타 스택 2번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토스타 가져왔구요 뭐 내용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어 b o u t 일단 한번 해석하고 어, 지나가 도록 하죠 구글 번역에 네, 영어로 돌리고 자 스택 2번 환경면수를 살펴보고 설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어, 네. 환경 변수를 살펴보고 설정 방법을 설명한다 어 이게 어, 문제를 보시면은 일단 이게 오늘의 스택 2번 문제구요 어,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발견할 만한거는 get env 함수 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시스템의 환경 변수라는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 윈도우에서도 있거든요 윈도우의 시작 버튼 누르고 환경 변수라고 이렇게 치면은 환경 변수 나옵니다 네 이렇게 환경 변수 나오죠 이런식으로 환경변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여러 프로그램들의 어떤 그런 이제 변수들을 맞춰주는 어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어 여기 환경변수에 가면 은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리눅스에 있는 변수 중에 그린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린니 그린이 음 그린 나이 어 라는 애가 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이 녀석의 어 환경변수 이름이 이것신 것을 이제 불로 와서 베리어블에 저장을 하고요 만약에 환경변수에 아무것도 없다 라면 어 이거는 어 에러를 내뿜고 종료가 되게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구요 만약에 이 환경변수가 잘 있다면 어이 품을 잘 통과해서 모디 파이드가 넘어 오구요 이 모디파이드와 버퍼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과 굉장히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드와 이 버퍼의 위치를 보시면은 저번 시간과 똑같이 모디파이드가 아래 있고, 그리고 버퍼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버퍼를 잘 매우게 되면은 모디파이드가 변경될 거라는 사실 알 수가 있고요. 어 맞지. 어, 어스트 카피에서 이 배리어블을 버퍼로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리어블에 몇 바이트가 있는지 조사하지 않고 이 64바이트짜리 버퍼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씌운다는 얘기고요. 어 결국에 이거를 적절한 값으로 잘 채워넣으면은 모디파이드를 변경할 수 있고 어 여기에 보면 이제 얘는 0x0d0이에요. 어 지금 요런 값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결국에는 환경 변수를 적절하게 크기를 세팅해서 버퍼를 가득 메워 모디파이드까지 어, 도달하게 만든 다음에 이 모디파이드는 요 값으로 대체를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뭐 저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냥 생짜백기 gdb를 사용했는데 어, 페다를 이번 시간에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다 네, 구글에서 이렇게 페다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뭔가 음, 네, 페다 페다 하니까 한글 같은데 페다뭐 때리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영어로 페다입니다어 파이썬 익스플로이트 벨발러먼트 어시스턴스라는 프로그램이구요 이걸 들어가서 어, 여러분들 익스플로이트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페다가어 그래서 페다를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어, 언제나 마찬가지로 페다 네, 패다 어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요 쭉 내려오시면 은 인스톨레이션 이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아 이걸 남겨놓는게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요걸 이렇게 남겨놓을게 인스토레이션. 요 인스톨레이션 패 l 인스톨레이션은 요 세가지 명령을 필요하고요 제가 지금 어, 이 칼리에다가 어, 요걸 설치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칼리에 에, 붙여넣기 세줄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구요 뭐패다가뭐 문제없이 어, 잘 설치가 될겁니다 자잘 설치가 됐으면요 어, 이제 다시 아, 어, 넘어오고. 네. 자, 이거를 이제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이 프로그램. 네. 사, 실행하는 법은 좀 이따 알려 드릴게요. gedit으로 어 stack 2.c 네, 만들어 주고요. 네, 붙여넣기 하시고 저장합니다. 네, 코드 분석은 아까 했으니까 바로 끄고요. 어 어제 사용했던 명령어 중에 네. 1번이 있었으니까 2번으로 고쳐서 컴파일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항상 어, 문제를 받으시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네, 점 스택 툴을 하면은 어 그린이가 설정 어, 세팅이 안되어 있다 어 그러니까 세팅을 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네저 문자열은 여기에 들어오면 어, 나오게 되는 문자열입니다 저 그린라이를 지금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어 이거는 이제 환경 변수 그냥 그 리눅스 인바이러먼트 먼트 이렇게만 쳐도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저희는 이제 여러가지 세팅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익스포트란을 라쓸 거고요 네. 그린라이에다가 한번 어 데이터를 세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넣으시면 돼요 뭐 쌍다운표를 넣어도 되는데 이 쌍다운표를 넣게 되면 가끔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호다운표로 넣어주시고요. A를 한6개 채우고 다시 한번 스택 2를 실행합니다. 네, 아까와는 다른 메시지가 보이고요. 어, 지금 그린 라이가 어,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환경 변수를 어, 세팅을 해주면은 어, 문제 없이 실행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모디파이드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어, 얘는 이제 gdb를 통해서, 어, 지금 요거를 찾아가지고 얘랑 비교하는 부분을 찾아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 다음에 확인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어, 되구요. 어, 아까 이제 페다라는 걸 설치했는데, 이 페다라는 거는 gdb 위에, 어,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db랑, gdb를 실행하면은 페다가 실행이 돼요. 어, gdb.slash stack 2. 예, 이게 이제 페다와 같이 설치되는, 어, 같이 실행되는 명령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gdb 페달하고 나오죠. 예, 네, 달하고 같이 나오고요. 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set disassembly를 안 해도 돼요. 네, 이거 안 하셔도 어, 인텔 방식으로 알아서 보여줍니다 메인 함수를 확인해 보면요. d i s 메 a s main을 통해서 메인 함수 확인해 보면 예, 네, 0d 0a가 여기 있죠? 네, 지금 요 라인이고요. 이게 이제 8 9번째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어 89번째 메인 플러스 89번째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페이스트 엔터. 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고요. 어, 한번 네 실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 저 뭐냐 환경면수를 어, 이제 거리를 구해야 돼요. 환, 우리가 환경면수를 쓰면은 이 스택으로부터 어스택의 버퍼라는 스택이죠. 버퍼라는 스택으로부터 어 덮어씌워지다가 결국에는 모디파이드까지를 점령을 해야 된다. 예, 네, 그래야 어 요게 이제 덮어씌워진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사실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성공 성공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전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0x50에서 0x 그 4를 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구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연산이 가능하고 굉장히 짧은 코드이기 때문에 요게 가능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좀 예측하기 어렵게 굉장히 길게 나오거나 실제로 익스플로잇이 발생하는 코드들도 그렇게 막 가깝게 나오진 않아요 저게 그래서 아주 구하기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패다에서는 크레이트 패턴 크레이트와 패턴 오프셋 이라는 걸 만들어줄 수 있고요 패턴 크리트를 통해서 이렇게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자를 패턴이구요 이 패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중간에 문자를 이렇게 한세네개를 캡쳐를 해내면은 어 얘네가 이, 이 처음으로부터 몇번째 떨어져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중에 한 여기쯤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파피를 하고 패턴 오프셋 이라고 친 다음에 페이스트 하고 이렇게 전달하면은 을 얘가 여기서부터 58번째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매우 쉽게 캐치를 해냅니다 여기 있죠 여기 58번째 떨어져 있다는 것을 쉽게 캐치를 해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까 이 위치에 지금 여기에서 이거 비교하는 이 EAX의 위치를 파악을 한다면 이게 총몇 바이트가 앞에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만 세팅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요 이걸 복사하고 어, 퀵한 다음에 export green eye 어, 해서 요 어, 태, 패턴을 다시 복사를 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gdb를 다시 한번 실행하고요 자, 이번에 패턴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그 EAX에 어떤 값이 덮어지겠죠 어, 아까 브레이크 포인트 걸었던 메인 플러스 89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하고서 이제 멈추게 되는데 브레이크 포인트에 걸려서 멈추게 되는데 원래 GDB는 이것만 출력하고 끝났는데요. 어 이제 이 패단은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런이 있고요. 어 런을 실행했더니 여기 보면은 레지스터스 어 어떤 이제 레지스터 정보가 뭔지 우리가 항상 인포 레그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예 그렇게 확인하실 필요가 없게 레지스터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드, 예, 네, 코드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택, 예, 네, 스택이라고, 어, 내용도 함께, 스택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 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compareEax에 있는 Eax 값이구요. Eax에 있는 값을 확인해 보면은, 네, 지금 여기는 RAX라고 나오는데 64비트라서 그래요. 어, 이런 경우에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확인하고 싶다. 내가 Eax가 정확하게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네,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인포레그에 달러에 2x 음, e, e, e, 2x e, 확인해 보면요 네, 요 값이 들어있구요 요 값을 카피해서 네, 물론 여기와 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이고 네. 아 여러분 주의하실게 뭐냐면 어, 여기서 이 따옴표를 쌍따옴표로 쓰셨으면 저랑 다르게 나와요 어, 쌍따옴표를 쓰게 되면은 이 달러가 누락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달라진다라는 거좀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다운표로 써 주시고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요 데이터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어 패턴 오프셋을 사용해서 어 이렇게 어 데이터를 전달하면 68번째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카피. 그리고 와서 네. 요렇게 어 패턴 오프셋을 아, 금방 구할 수가 있고요. 네. 패턴 크레이트 100개 그리고 어, 이거 제가 다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적는 거니까요 그린 아이는 어, 뭐, AA a 여기에다 이제 패턴을 정하서 넘겨주면서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확인해 보면 은 여기에 걸려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코드에 보시면 은 코드에 보시면요 0디0이가 나오는데 공디 공이 나오죠 이게 캐리지 리턴이에요 캐리지 리턴 그러니까 아스키 값으로는 엔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이게 엔터를 어떤 커맨드 라인에 적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엔터를 눌러서 이게 잘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된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는 어저는 이제 파이썬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겁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면 익스포트 라는 써가지고 여기다가 달러 네,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어자 저번 시간 했는지 모르겠는데 파이썬 마이너스 c 라고 하면은 여기 이 가로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a를 한뭐 100개 만들어 줘. 이렇게 하면 이제 100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다 여기에다가 어 뭐라고 전달할 거냐면 a를 응? a를 어 아, 일단은 이렇게 해 주고 a를 프린트죠? 프린트. 프린트를 빼먹었다. 프린트 a 곱하기 몇 개? 68개. 앞에 68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거리가 68이니까.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 0x0d0a 예, 0d0a가 들어가는데요. 0d0a라고 들어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했듯이 리틀 랜디어방식이기 때문에 예, 거꾸로 들어가줘야 돼요. 어, 보시면은 예, 0d0a라고 들어갔으니까 거꾸로 집어넣으면 뭐예요? 0a0d죠. 0a0d 그래서, 0 02, a 0 02, d 라고 전달을 해주셔야 되구요. 이거를, 어, 한번더 전달하면 될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 바이트마다 이역 슬래시 X가 들어가야 되구요. 음, 한, 한 4개 정도 들어가면은, 뭐,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 바이트고, 어, 지금 64비트 환경이기 때문에 CPU가 총 8바이트에요. 그래서, 이게 다 곱하면은, 이게 한 바이트, 두 바이트를, 어, 4를 곱하면 총 8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어저 EA RAX를 가득 메울 수 있습니다 0A, 0D, 0A로 <웃음> 그래서 이렇게 넣고 돌리면 아마 어 잘될거예요네 페이스트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엔터를 눌러 주시고 네, 점 슬래시 스택 2번 확인해 보면은 uh, You have correctly modified the uh, variable 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그문자이잘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끝내면 은 재미가 없으니까 gdb 를 통해서 한번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어 브레이크 포인트 메인에 플러스 음 89번 어, 런 하도록 하구요 이런의 내용을 보면은 EAX에 어떤 것이 전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전달해 놓은 내용이 예 그대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택에 넣었던 값이 지금 여기 보이는 거예요 a 가 68개 어 반복되고 있고 68번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 d 0이가 이렇게 따라온다 역 슬래시 r 역슬래시 n 이 지속적으로 따라오고 있다 라는 의미를 이제 판단할 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어, 여러분이 페다에 대해서 입문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어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환경 면수도 어, 컨트롤 하는 방법들을 좀 배웠습니다 예, 꼭 한번 여러분 그 반복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구요 예, 앞에 있는게 잘 이해가 안되면은 레벨 4 5 6 넘어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 반드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다음 내용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